이 게임 할래. 자유 4차를 탈출해라. 핑크색도 있는데. 넌 강제 핑크다. 아. 해라. 여기 또 있다. 할까? 이. 아, 니 먼저 할래. 오케이. 15다. 아, 이거 눌러야 된다. 내 네, 차례다. 이거 주사위 그냥 안 놓고 알만 눌러도 안 짚고 굴러간다. 내 네, 12고. 아, 맞다. 이거 텍스터가야 된다. 이파란색 칸은 한장 뽑아야 된다. 이거. 됐다. 어. 위에 이거 저기 텍스트로 아마 적혀 있을 거다. 내 차례다. 네, 20 안돼 악 아. 하나 오케이 둘 오케이 아 됐다 니 세라 나어니 잘했다 월10 오케이 한장 뽑아라 어? 어. 한자 보험 된다 카드? 어. F 눌러봐봐. 찜은 상태로. 없네. 오케이 43 0 20. 20. <웃음> 2 어, 아어 됐다 아안 좋은 것 같은데 약간 이다 이렇게 이게 이게 구더 잠깐만 나 46이제 아 큰일 날 뻔했다 게임 끝날 어허. 뻔했다 방금 <웃음> 게임, 게임 끝 어 게임 끝날 엎어진다 자동으로 아3대 삼이다 안안 엎어지게 잘 해야 된다 부정한 게 보이는 이상 꺼진 엎어진다 게임 거기 세장 뽑아야 된다 자 뒤집어봐라 F. 오케이 됐다 아 뭐야 됐다 네 잘했다 뭐? 뭐야? 안되나 아, 네, 진짜 뭐 나오면 이거 게임 끝난다고 60아 으. 아깝다. <웃음> 아깝다 뭐? 뭐? 7 네. 뭐야? 5두장뽑아 네, 뭐. 아오 당근 <웃음> 없지 아무것도 있어. 오케이 아, 네 잘했다 8 아. 나데 아무것도 없는 거랑 재준 있는 거가 으악! 아니 다른 것도 있다 막아 <웃음> 그만하면 안돼 온디 예. <웃음> 우리 그분 집 탈출하는 거다 이거 122 <웃음> 나 지금. 아 꼭. 당근색 아, <웃음> 또두장 뽑아라 와 다행이다 내차례다으2 0 있다 49 어 되어있다 없다 아아컷 에이 담고 20 있다 142 122에서 1 3 0아 다른색 아. 아닌데 아 어. 120, 142인데 방금 20 나왔어 6인데 방금 8 나온거 아이가 아20 나왔다 마우스 올려보니까 20이던데 뭐지 아, 아 이거 모, 모르겠으면 눌러봐도 되는데 나또 살았다 55다 아 아깝다 안된다고 게임 꺼진다고 잠깐만 잠깐만 아 아니다 13인데 142다 이거 어? 살았다니 아니다 잠깐 142에서 155와한칸 차이 네어204나13 아, 68아 자꾸 68 걸린다 나 아. <웃음> 이거 한 놈만 깨면 우리가 이기는 거다 17 204에서 17 202 1 0대2영0 2서벗1났다1 0또세 아, 번이다. 하나 오케이. 둘 오케이 주사200 2 써야겠다 좀이0 0 200 200 2 0 아아 어. 없다 칠 삼십구 네 칠십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팔 이상한데 막걸리면 되네 이백삼십사 왔다 아아 카드 제발 아아이 예, 잘했다 으 사왔다 아, 힘... 아, 또 떨어지네. 아, 진짜 있... 저... 으악. 자꾸 아, 떨어지 저분만 안 걸리는데. 니이 어. 20, 20 나오면 바로 끝난다, 게임. <웃음> <웃음> <웃음> 게임 박살났다. 어, 어, 야! 야! <웃음> <웃음> 옮겨봐라. 옮겨봐라. 어. <웃음> 게임 꺼졌다, 우리가. 다시 해야 된다. 으2 <웃음> 이십이 저기서 나와. <웃음> 다시 해야 된다. 그러면 니먼저해로 네 <웃음> 다시 <웃음> 10뭐어 이거 섞어야 되는데? 나나 나 카드 한 장만 뽑을게. 아 어? 설마... 아... 없다. 내네 차례다. 1. 아, 젠장. 카드 하나. 어. 9. 14. 34다. 어, 카드. 좋은 게 있을 수도 있다, 카드 안에. 6. 아, 자꾸 난 카드다. 아니, 제주는 항상 어? 무섭다. 어. <웃음> 예스. 어? 나중에 써야 된다. 어. 나 어디? 30. 49. 이렇게, 이렇게, 저거 잘 걸렸다. 내가 어제 박민성이다. 45분 동안 다 졌다, 결국. 앗. 아. 어, 어, 없어. 3. 3. 오케이 4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다 넌. 아, 이오장이오있이면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데케이오케더 나와야 되는데. 오케이 주사위 부스터다 14 52 어? 형이나음에 <웃음> 게임 끝난다 어? 안 된다 나 올라갔다 아 104에서 18주 왜 당근이다 아, 당근 에잇 <웃음> 에잇 에이 디지 와라 뒤 디지 와라 이상한 거 남... 어, 이매빈 건만 나오냐? <웃음> 19, 111, 옵제어 대행이다 없0 1 0 1 4 2 110, 110, 110, 110, 9 됐다 내가 먼저 가서 깰게 이거는 여길 탈출해야 된다 400까지 가면 해금 된다 142에 뭐160 19 오케이 없고 뭐? 뭐? 167 의학 3장 있다 의 음... 어, 와 없다 이거잘 채워놔야겠다 이쪽으로 18, 야, 18 246 오? 오 올라가네 와 여기까지 왔다 아니 맨 위에 봐봐 엄청 힘들떠 힘쓸... 위에서 469랑 391 음. 167에서 14 181 으악 한장 아. 뽑아라 <웃음> 없다 아오. 14제 응341 으악 당근 아악 당근 없다 없다 됐다 4 4다 185 으악 184 걸려야되는데 뭐, 카드 없는데 딱걸지14 와 살았다 355부터 어, 어, 어, 어, <웃음> 와 게임 끝날 뻔했다 6 191 으악 대원이다 우아 근데 잠깐만. 그 응? 카드가 점점 없어질수록 불안한데 <웃음> 불안해지지 9 364 으악 당근 아, 어 카드 두장 어. 설마 설마 이번 카드 나오는 거야 이게 지 와, 어... 다이다 142장 남았다. 오. 한 장. 또한 장. 설마 나오는 거 아니겠지? 아니아니 아니야. 16. 380, 와. 내려갈 뻔 했다. 1 나오면 게임 아, 터진다. 아니다, 게임 아직까지 터지진 않았다. <웃음> 204다. 204. 어, 없네. 13. 13. 왜악세 장이다. 으악! 오. 오. 아이템 나왔다. 오케이. 오케이. 아, 칸을 정확하게 맞춰가야 되나, 아니면은. 뭐? 칸에 정확하게 맞춰가야 어, 되나? 어, 정확하게 4 0 0이 들어가야 된다. 아. 어. 근데 399 나오면 게임 터진다. 18. 너린니 220이다. 내려간다, 너는. 칠칠 어? 끝났는데? 끝났다 <웃음> 예스 야 6분 컷인데? 레게노 와 6분 어. 8초 레전드인데? 어플 레판 어허 판업자 어 어퍼 어퍼 으악.